안녕하세요. 살구예요 오늘은 모아나를 뭐 만들어봤어요. 다이소에서 파는 2,000원짜리 인형을 커스텀 준비 영상을 참고해서 머리카락을 제거하고 얼굴을 지워서 준비해주세요. 호일을 얼굴에 딱 맞게 감싸줍니다. 인형 피부톤과 비슷한 색의 폴리머 클레이를 얼굴 위에 붙이고 코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호일을 조심스럽게 벗겨내고 오븐에서 125도에 3분 정도 구워서 식혀줍니다. 짜잔! 이렇게 코를 만들어줬어요. 이제부터 심약자 잠깐만 주의! 얼굴과 몸을 분리해줍니다. 한쪽 팔을 뒤로 잡아당겨 몸을 분해해줍니다. 무광 스프레이를 뿌린 후 말려줍니다. 갈색 계열의 파스텔로 몸을 선텐해줄 거예요. 파스텔은 칼로 갈아 가루를 낼 수도 있고 파스텔 채를 이용해 쉽게 많은 양의 가루를 만들 수 있어요. 갈색과 황토색을 섞은 다음 얼굴과 몸에 꼼꼼히 손가락으로 문질러줬어요. 비포 애프터 파스텔 가루를 다 발랐으면 손에 가루가 묻어나오지 않게 무광 스프레이를 뿌려서 말려줍니다 저는 뿌리고 말리고를 3번 반복해줬어요 몸을 조립해줍니다 양옆에 볼을 눌러 얼굴도 껴줍니다 이4 애프터 접착제를 이용해 코를 붙여주세요. 색연필로 얼굴을 스케치해주세요. 만약 잘못 그리면 지우개로 살살 지워내면 되니 너무 걱정 말고 그려주세요. 아크릴 물감으로 색을 칠해줍니다. 색연필로 눈에 섀도우를 칠해줍니다 얼굴 그리기 완성! 이제 아이클레이로 검은색 머리카락을 만들어줄거예요 오늘은 클레이 압출기를 사용할거예요 두번째로 작은 원 모양의 디스크를 껴줍니다 클레이를 반죽해줍니다 저는 반죽할때 소량의 오일을 섞어 반죽해줬어요 물을 묻혀 반죽하면 클레이 색이 묻어나올 수 있는데 기름을 사용하면 색이 손에 묻어나오지 않고 살짝 찰기가 있게 반죽돼서 좋아요 길게 만들어서 압출기에 넣고 손잡이를 돌려 얇게 빼줍니다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주고 밀가루를 골고루 묻혀주세요 코치에도 밀가루를 발라주세요 꽃치의 점토를 헤어롤 말듯이 돌돌 감아줍니다. 살살 빼주세요. 면봉에 물을 묻혀 인형 머리 뒤에 살짝만 발라주세요. 만약 물을 너무 많이 바르면 클레이 색이 묻어나와 검은 물이 흐를 수도 있어요. 그 위에 머리를 붙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붙여주면 이렇게 짜파게티 완성! 짜파게티 머리를 한 인형의 몸을 호일로 감싸줍니다.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 머리에 밀가루를 없애줍니다. 너무 많이 뿌리면 검은 물이 흐를 수 있으니 살짝만 뿌려주고 말려주세요. 그러면 완성!